이번 강의에서는 음, 줌하고 거의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웨일이라는 브라우저 안에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그걸 한번 이용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요. 어, 브라우저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화면에 대한 설명까지 제가 다 하게 될 겁니다. 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모니터 화면에 녹화를 해서 화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컴퓨터를 두 개를 이용하고 있어요. 한쪽은 제가 어떤 강의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 참여용으로 이제 노트북을 하나 켜놓고요. 거기에 이제 호스트가 있어요. 강의를 만든 사람은 호스트라고 하겠죠. 회의를 주최한 사람. 그게 여기에 호스트라고 이름이 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가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이 회의에 참가를 해서 뭐 강의를 듣거나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저 혼자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화면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되실 건데 그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그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자, 그러면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부터 설치를 한번 하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제가 브라우저를 하나 띄웠는데요 이 브라우저는 뭐 크롬을 쓰시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웨일이 안 깔려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할게요 자, 일단 네이버에 가주시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가가지고 여기에 웨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시면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 클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데를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이라는 이름의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는 화면이 나오게 되실 텐데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나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웨일 셋업이라는 파일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할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 웨일 셋업이라는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메시지가 뜨겠죠. 얘 표시를 하고 자, 뭐 이렇게 설치할 때 동의 미설치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거 눌러서 예, 들어가시고 그럼 이렇게 쭉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설치를 해요. 자, 이렇게 설치를 다 하고 나면 뭐 웨이 네이버에 로그인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평소 때 여러분들이 웨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하지 않겠다면 굳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안 하셔도 웨일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웨일로 하는 화상웨일를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로그인 없이 그냥 시작을 눌렀습니다. 자, 나머지 과정도 그냥 건너뛰기에서 다 건너뛰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끝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치하는 단계가 끝났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써라 라는 안내멘트도 좀 나올 겁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네이버 웨일을 설치를 하는 단계까지 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웨일'이라는 네이버의 브라우저가 설치가 다 됐거든요. 자, 설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굳이 네이버에 로그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랬죠. 자, 브라우저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얘가 마치 카메라처럼 생겼죠. 캔코더처럼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팝업창이 하나 떠요. 자, 여기서 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회의 입장이라고 되 있는데, 지금 웨일로 만들어져 있는 강의장에 참가자로 들어가는 어떤 단계를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시작은 아니고요. 이건 회의를 만들겠다는 사람이고 회의 입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열자리에 숫자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어, 이것도 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라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줌에서도 열자리에 숫자를 쓰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 들어갈 수 있게 회의 아이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뭔가 신청을 하고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강의를 진행하는 주체 쪽하고 혹은 강사님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뭐 카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아마 줬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입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대로 입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준비 사항 이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건 아주 오프라인 수업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실 들어갈 때 한번 자기 옷매 무새도 보고 뭐 얼굴 상태도 좀 보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장에 교실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그런 사전 준비 단계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면 가상 배경 오디오 설정 이런 것들 조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것들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참가자명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름이 그냥 마음대로 세팅이 될 건데 여기 이름을 자기 본명이라든지 아니면 별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본명을 쓰셔야 될 건데 이 이름을 이용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강사님이 받았을 때 허락하고 말고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뭐 아무 이름이라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락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본명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상 배경이라고 있죠.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부분도 가상 배경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제 방이 지금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이런 가상 배경들을 눌러서 내가 지금 뭐 회의에 참석을 할 건데 내 방이 혹은 지금 내가 카메라를 켜 놓은 상황이 조금 뒤에가 어수선하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런 단색이라든지 뭐 어떤 배경 같은 거를 뒤에다가 좀 깔아놓고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 오디오 설정인데 오디오 설정은 요 평소 때는 거의 건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했거나 혹은 지금처럼 pc로 이 회의에 접속을 하실 건데 저처럼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마이크가 여러 개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마이크를 쓸 거냐 헤드셋을 쓸 거냐 그걸 고를 수가 있고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그대로 들을 거냐 헤드셋, 이어폰으로 들을 거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혹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연결을 해놓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좀 만져주셔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소리가 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 마이크 부분 안에도 여기 아, 아래쪽으로 보는 그 꺽쇠가 하나 있죠. 눌러주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마이크하고 스피커에 대한 세팅을 여기서도 다시 할수 있고요. 그리고 빨간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죠. 대각선, 얘를 누르면 어, 회의에 들어가자 마자내 목소리가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잡음들도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는 이제 웬만하면 꺼놓고 참가를 하시는 게좋구요 특히 뭐 조용한 방에서 회의를 참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했다 그러면 도로 소음 같은 게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꺼놓으시고 카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꺼놓고 입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의를 안내하시는 쪽에서 미리 언급을 다할 거예요. 뭐. 카메라를 켜라, 스피커를 뭐 볼륨을 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다할 거니까 그걸 보시고 여기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정이 끝났으면 회의 입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호스트가 강의를 만든 사람은 호스트라고 하거든요. 자, 그 주최 측에서 입장을 허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이렇게 화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마이크를 꺼 놨기 때문에 안내 메시지가 딱 떴어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하고 떴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화면 위로 올리면 여기 카메라 끄기 그리고 마이크 켜기 끄기 이런 기능들이 다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도 어떤 카메라를 쓸 거냐 여기서도 어떤 스피커나 헤드셋을 쓸 거냐 뭐 이런 거 마이크를 쓸 거냐 이런 것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꺼져 있는 상황에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회의실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떠들는데 입만 뻥긋뻥긋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굉장히 열정적인 강사님들도 이런 실수를 잘 합니다 화장실 다녀고 오 쉬는 시간 끝나고 나왔고 카메라 하고 마이크 꺼진 지도 모르고 막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크 켜주세요. 뭐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알아서 켜주시겠죠. 자, 일단 인터페이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인터페이스가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첫 번째 인터페이스고요. 위에 보시면 이름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이크를 껐는지 켰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호스트라고 붙어 있는 분이 있어요. 호스트 이 사람이 강의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스트가 강의를 만들었고 강의를 지금 주최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정말로 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 혼자 어, 호스트도 되고 참가자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놨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바둑판처럼 다다다다닥 되어 있는 걸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 화면 인터페이스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의 좌측 상단에 가면 여기에 우물정자처럼 보이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 얘를 눌러주시면 요 지금 이 화면의 인터페이스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을 타일보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 여기 참여를 했다 그러면 100명을 다볼수 있게끔 타일처럼 깔아주는 기능이고요. 발표자 보기는 이제 강사를 위주로 보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 강사님 화면이나 얼굴이 위주로 보이는 거고 이렇게 누르면 나 위주로 보겠다 라고 돼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는 게 발표자 보기예요. 평소 때는 그냥 타일 보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자동 정렬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동 정렬은 참가자 명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뭐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항상 위에 고정을 눌러놓으시면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가 다른 작업할 때뭐 카톡 같은 거 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다 밑에 깔려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전체 화면을 누르면 화면 전체로 확 이렇게 커지는 기능도 되고, 자 전체 화면을 끄면 뭐 화면 밑에 있는 이런 어, 기능들, 윈도우에 있는 기능들을 다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모드는 눌러지지 않는데 이 강의 모드는 호스트만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호스트가 탁 누르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제할 수 없게 이렇게 탁 바뀌는 화면이 있거든요. 요게 강의 모던데 여러분들은 요걸 누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세계 있죠? 이 점세계를 누르시면 강의실, 회의실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전달받았던 회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회의 링크라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 회의 링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도 이 URL만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카톡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카톡에 저게 떠요. 그러면 터치만 하면 바로 지금 이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호스트가 이 사람을 수락을 하면 들어오고 수락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그런 상태도 만들 수 있는데 초대는 여러분들이 참여자가 직접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화면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여기 밑에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회의를 뭐 하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요 기능을 쓸 일은 없어요 참가자가 이 기능을 쓸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 영상 공유 있죠 예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 주소를 여기다가 붙일 수 있어요 자 유튜브에 가서 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나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그대여. 자 여기 보면 공유 기능이 있죠. 얘를 한번 눌러 주시고 주소를 복사하셔서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신 다음에 영상 공유를 눌러 주시고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붙여 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그대여, 그대여. 자 요거는 종료 기능 누르면 꺼집니다. 자이 기능을 참가자가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함부로 막 써주시면 강의를 하는 쪽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요거는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강의 때 쓰지 않는다. 요건 강사님만 쓰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면 공유도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화면 있죠.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띄워놓은 브라우저, 혹은 화이트보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화이트보드 눌렀고요 예, 공유 기능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판서를 할수 있어요 그럼 갑자기 모든 사람 화면에 이 화면이 확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이런 작업들이 그냥 다 보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위에 보면 판서 기능 그 다음에 뭐 글자 쓰기 기능 도형 기능 지우기 기능 이런 거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강사님만 쓰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종료 버튼 누르고 닫게요. 이거 엄청 사람들 놀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능들을 뭐다 열어놓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회의가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뭐창 한번 열어가지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했는데 타이핑 치기 힘들다 그러면 저 화이트보드 꺼내놓고 막 이렇게 판서를 해도 되잖아요. 그게 참가자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다 열어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채팅 기능이 있는데 채팅창을 열면 화면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리고 옆에 채팅창이 나오고요.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냐를 고를 수 있어요. 특정 한 사람, 강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명이 참가돼 있으면 여러 명한테 쭈루룩 다 나오거든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뭐라 뭐라 뭐라 치고 엔터를 빵 치면 강사에게만 지금 날라갔어요 근데 요 부분을 바꿔서 모두에게 라고 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클립 같은 아이콘을 누르면 내 컴퓨터 파일에 있는 파일들을 누군가 지정 대상한테 공유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거할 때도 이런 것들 기능을 잘 쓰고 있어요 어, 보통 우리가 줌이라든지 웨일로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면 어 회의에 들어왔을 때만 요 채팅 기능이 활성화가 되니까 대부분은 어 회의가 회의나 강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별도의 단톡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공유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지금처럼 여기서도 회의 때만 잠깐 강의 때만 잠깐 파일 공유하고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 창을 닫기 위해서 여기 나가기를 누르면 회의에서 나가버립니다. 주의하시고요. 채팅창은 여기서 닫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참가자를 누르시면 어떤 참가자 있는지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될 거고 그 리스트에 보면 마이크가 껴져 있고 켜져 있고 이거 돼 있죠. 내 것만 마이크를 여기서 끄, 켜거나 끄거나 이렇게 어, 카메라를 끄거나 키거나 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점세 개를 누르면 요게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고 참가자명도 변경이 된다 뭐그 정도 아시면 될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큰 기능은 없어요 그냥 누가 참가했는지 그냥 보는 기능이거든요 뭐별 의미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리액션 기능은 그냥 이런 거예요와 지금 정말 재밌어요 따봉이에요 강의 정말 수고 안녕히 계세요 라든지 아 재밌습니다 뭐 이런 것들 눌러주는 기능이라서 강의 때요거탁 누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얼굴 위에만 나오지 다른 사람한테 보이거나 강의에 방해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정말 괜찮았다 그러면 요런 것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강의 종료할 때 사실 이런 부분 한 번씩 눌러가지고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직접 켜주시고 강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뭐이렇게 하시든지 채팅창에다가 남기든지 그렇게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여러 명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회의 모드가 아니고 대부분 줌이나 웨일로 진행하는 것들은 비대면 강의가 많아요. 강의가 많을 때 참가자들이 막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이상한 기능들을 쓰게 되면 강의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매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 강사님이 중간에 이런 메시지나 마이크를 쓰는 걸 허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업하다가 못 따라 하겠으면 뭐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못 따라 하겠으면 마이크 키시거나 채팅창에서 뭐 메시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허용되는 분위기니까 그때는 마이크를 키고막 물어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눈치껏 하시면 되는데 뭐또 질문도 어 사실 뭐 강의를 들었는데 너 혼자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그러고 그냥 좀 위축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강의에 참여한 여러분들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마이크 키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어,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가능한데 이걸 너무 반복적으로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때저 아, 사람은 강의에 집중 안 하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눈치껏 이제 매너를 지켜가면서 하시면 좋은 기능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막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리액션 이런 걸좀 빵빵 해주시고 이런 거 해야지 또 강사님이 얼굴을 보면서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호흡하는 느낌이 사실 없어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강사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 끝나면 나가기 버튼 눌러서 이제 회의 나가기를 하면 그냥 나가져요. 취소를 하면 뭐 나는 안 나가고 버티기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강사 입장에서 요 회의에 간 다음에 회의 종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방에 있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웨일이라는 브라우저 안에 숨어있는 웨일온이라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강의장에 입장해서 강의에 참여하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